성공적인 꿀잠을 주무시는 분들 사례를 가지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골이 네, 선수들은 각방을 주로 씁니다. 네, 이렇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이번 사례는 10년 넘게 각방을 쓰던 부부가 합방을 하게 된 사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고리가심에 각방을 쓰게 된지그 10년이 되어간 수인이 다 되는 중년입니다. 이분은 2010년도에 했던 걸 기억이 난데요. 되게 인간적으로 마치 형님처럼 되게 친근한 분이어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각방 10년이면 은 상당히 익숙해지는데 각 하긴 너무 불편하다. 이분은 같이 자야 된다는 지론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자, 한번 사연을. 보겠습니다. 자, 자고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두통도 심한 데다 오전 내내 피곤해서 꼭 잠이 안깬 사람 같았는데 그게 코골이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였다. 또몇년 전부터 혈압이 높아져서 걱정이었고요.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검색도 해보고 병원을 알아보니 그 당시 10년 전이니까요. 이 당시에 되게 비쌌어요. 이 최소 250만원에 4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치료가 가능하겠다는 것을 알고 많은 또 고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 일단 회사 근처 병원에 가서 이분은 그때 당시에 집에서 하는 검사기, 아 일명 그 재택수면 검사기를 갖고 와서 재택수면 검사기요? 예. 간이수면 검사기라도 하고요. 뭐, 하여튼 뭐 간편하게 물이 또 있는 거 그거예요? 네. 코골이하고모바하고산소포화도 하고 심장박동 그렇게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내서 어, 집에서 할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일단 수면 당원 검사는 입원하고 뭐 복잡한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심플하게 자기가 편하게 자는 환경에서 어, 검사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검사를 했는데 밤새 200번도 넘는 무호흡이 있었다는 검사 결과를 보고 아 놀랐었죠 그리고 산소포화도 그러니까 이몸 안에 산소가 95%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엄청 낮게 나와서 완전히 심각성을 인지하면서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보다는 아 우리 이제 예아 제가 개발한 그게 더 효과가 좋다고 뭐하셔가지고 음. 하시게 됐는데 음. 이분은 아그 매일 해야되는거 귀찮은 거 아니냐 효과가 뭐 입에다 끼운다고 뭐 효과가 있겠냐 했는데 그 원장님이 음. 나도 쓰고 있어요라는 음. 말에 음. 믿고 쓰게 되었다라고 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수술 안 하시고 이걸 많이 쓰신다고 아, <웃음> 하시더라고요. 뭐, 수술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어, 그런데 일단 또 비용이 비용인 만큼 또 덜컥 뭐산게 아니고 또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을 하는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더 느끼고 야 이게 이분의 계산법이 내가 음. 철마다 보약을 먹었는데 음. 보약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돈만 원은 그냥 그 파우치 하나 꼴깍 먹으면은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돈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거를 계산해봤더니, 이거를 5년만 써도 한 하루에 천원 꼴이 안 되는 비용인데? 음. 라고 계산이 들어가서, 음. 야,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음. 판단을 하셨다는 거죠. 음. 그래서, 보약 대신에 이거를 음. 했는데, 좀 음. 탁월한 선택이죠. 음, 그렇죠. 진짜 탁월한 선택이죠. 네. 일단, 펑 끼고 잤는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서 좋았다. 음. 그리고 착용한 첫날 아침, 음. 머리가 개운하고 몸이 가볍다는 것을 느꼈다. 음. 이게 바로 바이오. 그러죠 아, 땡땡의 효과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와이프께서도, 아, 네. 그리고 와이프께서도 시끄러운 줄 몰랐다. 오랜만에 협방을 했는데, 아, 아 이게 좀 그래가지고 너무 음. 신기해하고. 음. 되게 좋았다는 사연입니다 음. 그래서 이분이 음. 그런 말을 하셨네요 제가 음. 이렇게 긴 글을 쓴 이유는 음. 돈 때문에 또는 음. 귀찮아서 등 여러 이유로 음. 치료를 미루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음. 저는 요즘 확실히 사람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답니다 몸이 좋아지면서 운동도 시작했고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를 굴지 않으니 와이프와 다시 동침하게 된 것도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음. 출장 갈때 와이프는 동행하지 못하지만 바이오클는꼭 챙겨갑니다. 아이고... 자, 이분은 정말 오약 음. 대신을 선택한 우리 회사의 바... 가드가 음. 정말 큰그 인생에 음. 어떤 어, 활력을 찾는 에너지가 된참 네. 좋은 사례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늘러, 눌러 눌러 잘한다